이번 영상에서는 배경을 없애는 크로 마키와 영상을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샘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바탕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뒤에다 깔고요 그 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을 이렇게 크로마키로 해서 배경을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의 얼굴로 동 영상을 설명하는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운데다가 놓았어요 첫 번째 트랙에는 제 영상 뒤에 배경이 될수 있는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끌어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에는 이 앞에 제가 이미지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영상 여기 올수 있도록 2층에 놓았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을 볼게요 1층 2층 3층 이렇게 트랙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탑 뷰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3층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3층으로 3층이 2층을 가리기 때문에 이 3층이 맨 위에서 보인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트랙 세번째에 있는 거고요 맨 아래에다가 음악을 삽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랙이첫 번째는 이미지 맨 뒤에 깔리게 될거예요 영상을 이 영상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은 건데요 처음에 영상을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1층을 다 완전히 뒤엎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작게 사이즈를 줄여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얘는 다시 제거하고요 이 영상을 사이즈를 줄여서 오른쪽 하단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미지를 캡처해 놓은 저희 학원의 유튜브를 뒤에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 제 영상을 얹었습니다 여기에서 크로마키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뒷배경을 초록색 천이나 파란색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하얀색도 괜찮고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실 때이 동일한 뒷배경이 똑같은 배경색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천은 인터넷에 크로마키 천 이렇게 배경 천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색깔이 나오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도구에서 PIP 디자이너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요 크로마키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옆에 세모를 한번 더 누르면 여기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돼요. 하위 목록들이 이렇게 접었다, 접었다, 펼쳤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한번 크로마키 하위 목록들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색상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정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포이드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이 나오죠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방금 클릭하면서 그 색깔과 동일한 바탕의 초록색이 다 날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네요 네. 네. 얼굴, 목, 뒤, 머리 이렇게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얘는 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워주실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수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색깔이 조금 남는 이유는 그림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실 때 조명을 앞에서 비추시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동시에 같은 양의 빛을 쏘아 주시면 그림자가 덜 생기고요 벽을 너무 가까이 등기는 경우에도 그림자가 진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벽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하시면 그림자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마키에서 스토이드를 선택한 그 동일한 색상이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잔머리가 많다 보니까 이잔머리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잔머리가 여성분들은 관정하게 올려주시면 그림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범위 노이즈 제거 한 번씩 이렇게 맞추시면서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샘플 영상에서 보다 뒤에 그림자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편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교수인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